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다라입니다다 <웃음> 펼쳐놓고 인사를 하게 됐어요. 아, 왜냐하면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녹음 버튼을 갖다가 안 해놨지 뭐예요. 응. 누르긴 눌렀는데 꽉안 눌러가지고 이게 녹음이 안된 거야. 아, 짜증나 이때껏 진짜 했는데 아무튼 뱀띠분들 금전은 사업 혹은 직장, 애정 건강운을 봐 드릴게요. 먼저 금전운. 음, 아까 금전운 막 진짜 열불을 토했는데 아무튼. 예, 금전적으로는요. 솔직히요. 타이트한 건 맞아요. 어. 그렇다고 뭐뭐안 굴러가냐. 또 그것도 아니야. 응. 어. 어, 그래 어 그러니까 좀 힘들긴 힘든데 좀푸 좀 벌어주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아신나신나할 텐데 신나는 일이 없다. 그렇다고 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굴러가는 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참 좋겠죠? 어 긍정적인 거니까 그렇지만 좀 투덜거리게 된다, 푸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 저기만. 뭐. 저 저기 막 그런 거지. 오줌 놓고 남자들 같으면 털 시간도 없다고. 뭐 그렇게 일하는데 또 꼴랑 내 손에 지어지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그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디예요? 그 뭐지? 뭐 감원하고 축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금전은요. 그래도 꾸준히는 들어와. 몸은 고될지라도 몸은 좀 고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뭘 시작하게 되면은요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뭘 시작하지 말아요 여기 사업 여기 사업 직장 여기 있잖아 응. 뭐 이렇게 지금 뭐지 금전적으로 좀 빠박빠박하니까 뭐한 가지를 더 해볼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요 관심사를 갖다가 그쪽으로 자꾸 레이더를 갖다 쫙쫙 돌리는데 그거 조금 어 주의해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천 원에 할수 있는 걸만 원에 하게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잘 모르는 일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자, 내가 잘하고 자신 있는 일, 자신 있는 일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진짜 본전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 모르는 일에다 관심을 두면은요, 천 원에 할수 있는 것도 만 원에 하게 된다. 그럼 뭐야? 구천 원이 미스나는 거죠? 마이너스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인 거는요, 금전하고 내가, 저기, 막, 직장, 사업을 갔다가 같이 통틀어서 얘기해 준 거야. 왜 그러면은, 이, 그, 뱀띠분들은 요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서, 어, 요게 이어져 있는, 거 왜냐면은, 횡재수나 그런 거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갑자기, 어, 얘기치 않게 돈쓸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어. 저기 말 돈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아껴 쓰고 저축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라는 거예요. 뭔데요라고 하면은요. 어, 갑작스럽게 어, 가족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라고 하면은 뭐뭐 정기 검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이 뭐 생활이 조금 어, 힘들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연말 연시에 그 신나잖아 아 신나라고 하니까 막 선물도 사느라고서 좀 지름신 어 연말에는 조금 정부에서 돈도 풀고 경기가 조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까그 내린 지름신의 여파를 해서 어 봉투들이 아직도 어, 아직 뭐지 뭐지, 그, 뭐지, 그, 미납, 어, 미납된 것들, 이자만 내고 있었던 것들이, 어, 이제는 자, 자, 자꾸 이제 심적으로 부담이 드니까 부모, 그거를 내야 되면 생활비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형제, 어, 자매한테 좀 SOS라는 어떠한, 그러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 저기 뭐야, 갑작스럽게 수술할 일이 생기다던가 그런게 아니길 바래요. 갑작스럽게 수술할 일도 생기기도 하겠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 건강운을 봤을 때 이게 비단 여러분만을 뜻하는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연주를 놓고 보기 때문에 이게 나와 내 주변 내 가족 내 조상 이런게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상은 왜요? 그러면 조상떡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저기 뭐큰빚안 지고 굴러간다라는 거지. 여기서는요. 어 어, 조금 여러분이 힘들다 하더라도 음, 힘들다 하더라도 어,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해요. 아니 삼제도 끝났는데 왜 그러죠?라고 한다면은요. 뱀띠, 다야, 그렇겠습니까? 뱀띠, 뱀띠한테 묘는요, 좀 불안불안한 요소가 있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 오행상으로 봤을 때, 목생화가 된다지만, 이, 목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목만 키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변, 한, 한다면은요, 아이고, 맑고 있는 것좀 봐라. 이 사화는요 어 이렇게 어떠한 어, 뭐 인공적인 불이 아니다 라는 거야 인공적인 불은 뭐야 깨스 뿔알터불 모닥불 뭐 이런 인공적인 불이 아니에요 어 인공적인 불이 아니고 그냥 광범위한 어떤 옹기 어뭐 온실 이런 느낌 태양 태양이 그 어떤 나무에 생을 받는 거 봤습니까 그 이론적으로 하면 나무가 불을 생한다. 왜냐면 나무에다 불 붙이지 불에다 나무 붙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이 사화는 그게 내가 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줘야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나 형제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형국이 올수 있겠다라는 거죠. 음...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응,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 연을 넣고 보는 거라, 음. 자, 그래서 조금 금전적으로 여러분도 힘들어지는 시기가 되겠다, 라는 거죠, 삼월은 언제까지요? 라고 한다면은요, 3, 4, 3, 4, 3, 4, 어, 3월, 4월? 어, 내가 양력으로 3월을 보기는 보는데, 어. 딱한 달에 끝나는 때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음, 돈이 없는데도 계속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음, 돈을 액 껴야 된다. 음, 힘이 들겠지만, 이거 힘들다는 거 똑같이 나왔죠? 이거 똑같이 나왔죠? 어, 이거, 이거, 이거, 똑같은 카드예요. 봐봐요. 똑같은 카드. 똑같은 카드. 이게 반복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요. 그럴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이거는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라면, 필연이라는 게 있거든. 어, 이거는 뭐 어떻게 데, 어, 뭐 따로 뭐 대타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애정 운을 봤을 적에는 만약에 싱글이라 하시는 분들 싱글인데요, 저 얼마 전에 남친하고 헤어져서요 우울해요. 어 그런데 돈도 잘안 벌려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지만은요 만약에 싱글인데 헤어졌다면.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니라, 그 친구가 여러분들하고 다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선생님 저는 아예 싱글이에요. 아무도 없어요라고 한다면은 아, 아무도 없어서 우울하고 꿀꿀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위에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뜨뜻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가오지는 않아요. 왜 다가오진 않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어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 어그 무슨 이유냐 라면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지 확신만 생긴다면 다가온다 그게 3월달이 될수 있겠다 라는 거죠 언제쯤 요라면3월이어아 3월이 어 끝나갈 무렵 아니 아니면 이미 시작 시작됐을 수도 있고 요 카드가 세장 나온 걸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첫 번째로 나왔으면요곧어 누군가에게 뭔가가 올것 같은데, 이게 3월, 3월이나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는요, 댐띠들은요, 누군가가 생길 수도 있, 있는 그런 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 그이 사람이요,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망을 보는 건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재회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어, 여러분들의 어 한그 심기 심리 상태 어떠한 기분 상태를 갖다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왜요?라고 한다면은 이미 재회는 어느 정도 물꼬가 터진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물꼬가 터질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요 씩씩하게 다가와가지고 화해하려고 어, 제스처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니까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요렇쿵저렇쿵하면서 어, 하는 게. 인가 그럼 재는 가능하나요? 라고 하면 아마도요. 어, 운명의 수레밖에 난거 보이죠? 아마도 될수 있겠다. 그렇지만 재회 후의 만족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나가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쵸? 재해가 됐다 해서, 재가 됐으니까, 아, 만산이나 너, 아, 배뚱가뚱가, 이러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남녀 간의 문제는 서로 노력으로 풀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정이 계신 분들, 내가 배우자의 마음을 갖다가, 어, 섭, 너무 내가 내 것만 챙기고 이기적이 돼가지고, 어, 나도 피곤해. 나도 좀 쉬어야겠어. 어, 나도 돈 없어. 자기야, 나 저기, 뭐 런치 런칩이 너무 빠듯해. 좀런치 먹고 밥, 또, 어, 커피도 마시게 좀 커피값 좀더줄수 없어 안돼뭐 음, 이런다든가 얻어먹어 뭐 이런다든가 그래가지고 뭐야 에이씨 내가 돈을 이렇게 벌어다 주는데 커피까지 얻어먹어야 돼 에이라이 띵 빌어먹을 마누라 하면서 탁 나갈 수도 있어요 <웃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싸우그 뭐지 하여간 꼭 내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음, 좀,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좀, 상황이 조금 빠듯하니까, 그런 걸로 좀 다툴 수 있겠다. 그러나, 부부싸움 뭐라고요? 어, 칼로 물베기다 뜨밤을 보낸 후에, 다시 화해게 된다. 근데, 사람이 간사하게, 오늘, 어,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힘을 갖다가 겁나 그 써줬다고, 아, 반짝하면 좀 사람이 자존심 없고, 좀 벨도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흠, 내가 그랬다고 풀릴 줄 알아? 이러니까, 계속, 어, 여러분 주변에서 꼬리를 갖다가, 간간히 흔들면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겠다 부부싸움을 했다면은 화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 돌싱이라면 돌싱이라면은요 주변에 어, 어, 저기 막 과거에 헤어졌던 사람하고 재회가 가능하겠다. 이, 저기, 말, 돌싱은요, 나이가 어린 친구든, 많은,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재회의 기운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요. 이 재회를 갖다가요, 정말 윈윈 하는 그런 관계로 만드냐, 못 만드냐는, 여러분과 상대방의, 상대방이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카드상, 이 카드를 뽑은, 이거를 본 여러분이 더 베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한다면 뱀띠운새잖아요 제가 아까 이 초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쪽으로 보면 목생화에서 나무가 나를 살려줘야 되나 여러분들은 좀 그 광범위하게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팔자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내 사람을 가, 내 사람을 갖다가 따뜻하게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는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줘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니야 무엇을 따뜻한 온정을 이해를 배려를 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싫어 나 그딴 거안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쵸? 팔자에 새겨진 게 배려인데 내가 배려를 갖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마찰은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네, 건강운은요. 여러분들의 건강운은 어, 매우 좋다. 그러나 음. 교통사고나 어~ 어떠한 어~ 술물수 아니면은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어떠한 손실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화병이 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까도 말했듯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아플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연을 기준해서 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나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 연은 가족과 사회와 친구와 어, 사촌 조카를 다 보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아파요 그러면은 그 저기만 뭐 아픔을 누군가가 여러분의 혈족 중에서 누군가가 하나 받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틀린 게 어디 있어? 다맞아 그렇게 하면 다 맞어. 뭐 친구 중에서 아픈 사람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사돈 팔촌 중에서 있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서는요 직계 가족인 것 같아요. 어, 조금, 직계가정의 건강을 살펴보아라. 뭐, 반드시야, 그렇게 씁니까? 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수술은 수술인데, 뭐, 업그레이드 되는 수술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수술 무슨 수술? 어, 성형수술, 뭐, 쌍꺼풀 수술, 없는 형편에, 그래도 이뻐지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 라는 거지. 암튼, 어, 저기, 마,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정성스럽게 돌봐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어, 뱀 뱀하고 이 토끼는요, 이두 개의 관계가 서로 돕는 관계는 맞아요. 돕는 관계, 는 맞지만, 어, 약간 뭔가, 음, 불안불안한 요소들을 항상, 그니까 지뢰, 그니까, 잘못 밟으면 터질 수 있는 지뢰? 근데 이 지뢰는 뭐, 대따 큰 지뢰 그런 건 아니고, 좀, 좀, 섬세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어, 만약에 신경성이라고 하면 우울증이, 우울증이고, 만약에 이것이, 뭐 어떤 무슨 신경질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예민해서 오는 어, 그런 것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뱀띠분들 3월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예, 띠별 운세는 어, 4월달 4월초나 아니면 3월 말에 4월 양력 4월달 운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